안녕하세요. SOS의 현우입니다. 오늘은 참 새롭게 다 같이 가는 저 혼자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콘텐츠는 리액션 영상도 아니고 커버곡도 아닌 새롭게 언박싱을 하는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제품은 바로 ENK의 앰플. b n k 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LED 셀 마스크 제품입니다. 이번에 제가 코에이에서 운이 좋게도 신제품 체험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언박싱 영상과 제품에 대한 설명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난 후에 후기 비포 애프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많이들 봐주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너무 의심치 않습니다 그냥 뒤쪽 보시면 LED 셀 마스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셀 레미디 마스터 앰플이라고 4주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차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브라이트닝 마스터 앰플, 하이드레이팅 마스터 앰플, 퍼밍 마스터 앰플, 토탈 케어 마스터 앰플 이렇게 네가지 종류가 주차별로 이용할 수 있게끔 1주, 2주, 3주, 4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언박싱을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큰 박스부터 뜯으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작은 박스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박싱 영상을 해볼게요. 우선 껍데기를 벗기고 셀... 어, 죄송해요. 제 영어를 잘못해는거 같은데 제레미디 마스터 앰플이라고... w e 오 k s 프로그램 다주 프로그램 이렇게 되네요. 어 발음이 너무 저질인데 근데 박스가 굉장히 갤럭시 새로 나온 핸드폰 색깔처럼 빛을 받으면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코를 제가 써도 될까요? <웃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색깔별로 주차마다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차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고요 금액대는 한 박스에 15만 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 보이시나요? 좀비 바이러스 해독제 느낌인데 <웃음> 피부에다가 발라서 쓰면 진짜 딱 보기에도 피부가 되게 좋아질 것 같은 느낌 요즘 안 그래도 마스크를 저희도 엄청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하는데 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턱이라든지 입주변에 마스크를 하고 있는 부분에 트러블이나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각질이라든지 건조하기도 했었고 피부결이 좀 많이 상했는데 진짜 이거를 쓰고 나서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박스 오저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 LED 셀 마스크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LED 셀마스크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여기 모드별 기능이 나와있네요 그린모드 8분, 옐로모드 우 8분, 레드모드 8분, 스페셜모드 8분 이렇게 해서 적혀있는데 이게 색상별로 아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린모드 같은 경우에는 광채 관리 피부 톤이 칙칙하고 거칠어졌을 때 옐로모드는 우 진정관리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진정이 필요할 때오 이거 저한테 딱 필요한 거였어요 레드모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 나이가 고민될 때어 이거는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스페셜 모드 그린, 옐로우, 레드 다 합쳐져 있습니다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한 번에 케어하고 싶을 때 이렇게 모드마다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한번 어, 빨리 열어볼게요 이렇게 오 상자 안에 또 상자가 있네요 오! 자석인가? 와우 박스가 이렇게 자석인 거 처음 봐요 함부로 버리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와우! l e d c l 마스크 예게메인인셀마스크가 yeah. 들어있고요. 안쪽 보면은 약간 물안경처럼 보호계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안쪽을 열면은 이건 빈박스고요 마스크가 담겨있던 거고, 그렇게 안쪽에 가운데에 박스 하나가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오... 안쪽에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이게 밑에 있는 거같은데 이것도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럼 다 꺼내볼게요. 저거는 고무 밴드랑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인가? 천 같이 돼 있는 게 있네요. 아 충전기네요. 안쪽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마스크 거치대 핑크색으로 예쁘지 않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일반 핸드폰 잭 꽂으면 충전이 될수 있는. 그 다음에 안쪽에는 비누깍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볼게아비모컨 이렇게 이 들어있어요. 비모컨을 여기다 충전하는 거구나. 꽂아서 안쪽에는 충전할 수 있는 잭이 들어있어요. 충전기 잭까지 이렇게 다돼 있고요. 설명서 가 안에 종이 돼 있네요. 오. 대박이네 아니 보이세요? 약간 진주 색깔? 조개 껍질 안에 보면은 되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전복이나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보시면은 되게 색깔이 빛게돼 있어요. 그리고 전더 놀라웠던 게 LED 마스크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전구가 하나하나씩 다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박스에도 보면은 720개의 LED가 달려 있다고 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전구가 따닥 따닥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 단면으로 깔끔하게 돼 있어서 얼굴 전체에 좀 펴질 수 있게끔 빛이 다 얼굴 전면에 어디 한 군데 빠짐없이 다 붙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한번 거치대도 같이 세트로 해 올려놔볼게요. 이게 안쪽에 홈이 또 파져있어가지고 뒤에 이 부분도 안 거슬리게 그냥 간편하게 딱 올려놓을 수 있게 요렇게 세트로 될 수가 있는데오 진짜 멋있지 않아요? 보시면 뭔가 출동하고 싶은데요? 변신! 오 이렇게 세트로 그냥 뭐 선반이나 TV 다이라든지 거실에다가 올려놓으면 정말 사용하기가좀 편할 것 같은데 또 TV 보시다가 뭐 생각날 때오나 마스크 한번 해야지? 팩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TV 보시다가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려놔도 뭐 간편하네요 되게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거 하나가 이건데, 이건 가 무슨 용도일까요? 이건. 와, 이건 그건 그거가 보다. 닦아주는 용도. 혹시나 뭐먼지라든지쌀 수가 있으니까 어근촌 느낌 너무 좋다 여기도 ENK라고 딱 적혀있고요 파우치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파우치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파우치도 되게 고급진 색깔이에요 약간 안경닦이 같이 <웃음> 생새인데면 자체가 굉장히 고급져요 이게 포인트네 포인트 제품을 넣어볼까요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닐 수가 있게끔 근데 조심하셔야 될게 가방에 함부로 넣거나 그러면은 부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보관할 수가 있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언박싱 영상은 끝이 났고요. 아,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앰플도 실제로 바르고 모드에 맞춰서 앰플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돼 있어요. 색깔별로 그모드 색깔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린 모드 앰플, 블루 모드 앰플, 세 번째 레드 모드 앰플, 마지막 패페셜 케어 그 앰플 이렇게 그래서 직접 제가 얼굴에다가도 발라보고 마스크도 직접 착용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요 지금부터 저의 모습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제가 언박싱 영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안노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 충전하다가 이게 혹시나 이제 되나 해서 눌러봤더니 충전이 안 됐으면은 이게 소리가 나요. 너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디링 디링. 디링 디링 돼서 이제 충전이 아직 안 됐다 알림을 이렇게 알려주고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충전이 다 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한번 착용하는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충전을 다 시키고 이제 이 앰플을 피부에 먼저 바르고 다음에 마스크를 한번 착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비치네요. 안녕. 근데 제가 이제 충전을 다 하고 나서 한 가지 더 신기한 점을 좀 찾았어요. 이게 마스크를 빼고 나서 전원 버튼을 켜볼게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또 이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이상태에 a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k 태에서요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않고 나서 모드를 누르면 은 이게 안, 하나의 안정정치라고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제가 봤을 때이 안쪽에 있는 게 마스크를 착용한지 안한지 여부를 딱 판단을 해주면, 해주면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바로 마스크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마스크를 썼는데요. 저는 지금 셀카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제가 찍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웃음> 이렇게 아왜안 보이나 했는데 비닐 안뜯었었네 비닐 한번 틀어볼게요아좀오잘 오, 보여 완전 잘 보여. 오, 제 얼굴에 핸드폰에 이렇게 비치는 것도 다 보이는데 한번 이제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들어서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어, 버튼 을 잘못 눌렀다고요? 그린 모드. 어, 그린 모드. 시작합니다. 오, 지금 그린 모드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게 저도 이렇게 그림 모드가 나와있다는게 이렇게 LED가 표시되면서 보이잖아요 근데 느꼈을 때 눈에는 아무런 그런 지장이 없어요 아예 눈이 다 막혀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게 블루라이트를 잡아준다고 아예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다 있다고 했는데 어 그게 기능을 똑똑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 좋네요 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는 1주차 시작입니다 안녕 m o r s e f o o